안녕하세요. 돈파랭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미국 은행권 사태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죠. 이러다 또다시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수섭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진정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불신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가 미국 은행권 사태를 발빠르게 수섭하는 과정에서 달러에 대한 어구심이 증가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달러가 별것 아니네. 달러는 알고 보니 종이 쪼각이네. 이런 어구심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최근 미국 은행권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우리 달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자산도 많죠. 그래서 당연히 달러, 즉 환율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나의 투자자산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최근에 드러난 진실, 최근에 미국 금융권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달러에 대한 어구심, 자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율 추세인데요. 자 오늘 그러니까 3월 23일 목요일 날 오늘 하루 동안 원달러 환율이 2%가 빠졌습니다 자, 환율이 하루에 2% 빠진다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어제 저녁이죠 그러니까 3월 22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 미국에서 0.25% 연준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 가치가 비싸졌다는 뜻이거든요. 저, 그런데, 어제 저녁에 미국 인중금리를 인상했는데, 오늘 3월 23일 원달러 환율은 하루 사이에 무려 2%나 폭락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자, 최근 1년 환율 추세선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환율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환율 즉 달러가 비쌀 때였고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다가 또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 라는 건데 오늘 하루 동안 화면에서 잘안 보일 수있어나 오늘 하루 동안 수직으로 확 떨어졌어요 자 이것은 아래쪽의 그림에서 보면 알수 있는데 더 분명하게 오늘 하루 동안 확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확 떨어진 것은 다른 때에 비하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보면 자, 그런데 한율이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하루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 이때죠. 엄청나게 확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확 떨어졌습니다. 이때 확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11월 11일입니다. 4.29% 하루 사이에 뭐 이거 주식도 아니고 엄청나게 폭락한 거죠. 어, 그때는 이제 달러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달러 한율이 크게 떨어졌던 날입니다. 어, 자, 그런데 작년 11월 11일 날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보면 오늘, 오늘이 가장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무려 음, 얼마나 떨어졌느냐?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 하루만 마이너스 2.10%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최근 1년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와 주요국 6개 통화를 비교한 인덱스죠.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기준인데 최근 1년 달러 인덱스를 보면 가장 높았던 때가 114즉 달러가 14% 기준가보다 상승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102 자, 그러면 114에서 102를 계산해보면 10% 정도 달러가 떨어졌는데 오늘 하루 동안 2%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제저녁 미국 기준금리 인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했는데 왜 달러가 큰 폭으로 떨어졌을까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최근 미국 은행이 불안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달러를 그냥 엄청나게 뿌려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때 헬리콥터 달러라는 말이 있었죠.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려, 달러를 뿌려, 공중에서 뿌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헬리콥터 달러가 재현됐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또 기름을 부었는데 필요하다면 정부가 더 많은 예금에 대해서 보장해놨을 것 자, 이것은 시장에서 어떤 은행이라도 파산사태에 직면하면 미국 정부에서 그거 다 보장해 주겠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어구심 아 달러라는 것이 돈이 아니네 그냥 기계로 돌리면 윤전기, 윤전기로 윤기 돌려서 찍어내는 종에 불과하네 이 달러에 대한 어구심이 그때 많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우리가 연준이라고 하잖아요 대차 제조표 증가 규모가 최근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권 사태가 크게 터졌을 때입니다. 이 대차대조표 증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자산, 은행들, 즉 정부가 채권이나 주로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들을 시중에서 사들이면 돈을 푸는 거죠. 공짜로 못 가져오니까. 금융권이나 기관이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들이면 주로 이제 은행권, 시중 은행을 통해서 채권을 사들이죠. 사들이면 그만큼 미국 정부에 대해 달러를 푸는 거거든요. 이게 일주일 동안 미국 금융권의 사태가 불거졌던 그 일주일 사이에 3 9구이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 기준으로는 이9 7 0억 달러인데, 자이천9 7 0억 달러 가운데는 연방은행이 재할인 통해 즉 우리나라도 돈을 발행하면 한국은행에 가죠.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조금 받고 그것을 이제 재할인이라고 하는데 연방은행을 통해서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공급된 자금이 그 전주 사태, 금융권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한주 동안에는 46억 달러였는데 그 이후 한 주, 그 이후에 한주 동안에는 무려 1,528억 달러로 수직 상승한 거죠. 이 1,528억 달러를 포함해서 금융과 사태가 터졌던 일주일 사이에 2,970억 달러가 돈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리콥터 달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시중은행에, 연방은행에서 재하리를 통해서 시중은행에 공급된 자금이 한주 동안 1,528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규모가 역대급 다른 사태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보면, 자 이때는요. 이때도 엄청나게 재할인을 통해서 연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돈이 공급된 겁니다. 이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많이 많이 공급했죠. 자 이때는요. 이때는 코로나 때입니다. 많이 공급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지금 제일 왼쪽에 선이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죠. 이때가 바로 최근 일주일입니다. 최근 일주일. 자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1,11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금융위기 때도 그런데 지금은 1,500억 달러가 넘었다. 이것은 역대 최대치다랄 정도로 엄청나게 금융, 미국 은행권 사태 때 돈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헬리콥터만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미국 정부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달러가 앞으로도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겠는데 결국 달러가 돈이 아니고 종인의 이런 달러에 대한 어구심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추락은 이제 시가 문제가 아닌가. 자, 이런 시장의 걱정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미 연준이 연방준비위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 이게 기축달러, 기축통화인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존재의 목표입니다. 미 연준은. 어, 예 근데 달러가 무너지면 달러채권, 일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도 많이 가지고 있죠. 달러가 무너지면 요 달러채권 환매럭입니다. 달러 자산이 계속 떨어질 거잖아요, 평가액이. 그래서 달러가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달러에 민감한 경제권이 있죠. 주로 아시아권입니다. 한국 도 달러에 민감합니다. 수출 국가니까 어정도 높으니까. 이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떨어지면 수출은 좋지만 수입 물가가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요즘 또 물가를 잡아야 되는 형편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특히 달러에 민감한 나라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적절한 환율 관리를 합니다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올라도 관리할 것이고 너무 떨어져도 관리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미국에서도 이런 사태를 이제 눈치를 채었습니다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느낀 거죠 그래서 제닛 앨런 미 재무장관이 마침내 어제 3월 22일 미국 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말을 주어 담았습니다 수습했죠 모든 은행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것은 바로 달러 추락을 수습하기 위한 거죠. 달러 달러 가치 추락을 수습하기 위한 건데 그 덕분에 22일 미국 주식은 또 폭락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행권이 모든 은행을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은행권에 대한 사태가 또더 터질 수 있거나 이 불안을 가중시켰고 자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의 22일 날 폭락하는 사태의 하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다는 라 발언도 미국 주식 하락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이 발언도 미국 주식의 하락에 큰 영향을 같이 준 거죠. 자그러면 앞으로 달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우선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제권이 성장하고 있죠. 다른 경제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성장하지만 미국의 성장에 비해서 다른 나라 경제권이 빨리 성장하면 더 많이 성장하면 당연히 달러는 약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각국의 경제 국력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도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달러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아,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달러 환율을 서로 관리해야 될 책임들이 또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 단기적으로는 달러 백근이 유리될 겁니다. 유리될 거다. 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또 최근에 당장 달러에 대한 억우심, 이런 등등을 종합하면 우리는. 어, 달러 자산 또는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어, 어쨌든 이제 경제 및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달러 자체만 보유하는 것보다는 달러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합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약세면 주로 달러 자산 가치는 오릅니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오르죠. 자 그런 역상관관계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역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하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좀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달러 자산, 뭐 달러 채권이나 또 달러 주식이나 이런 외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달러가 종이짝에 불과하더라라는 이 달러에 대한 어구심 자 그것이 바로 최근에 미국 은행 사태로 드러난 진실 가운데 하나 참 아이러니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가지신 분, 달러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달러의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될까라는 여러 가지 걱정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